자 반갑습니다 각두개임들 어, 고3 2022년 4월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고전소설 이태경전 해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고전소설에서는 이 주인공 인물이 계속 그 불러지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 진사라 하거나 이름을 말하거나 간직을 말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하거나 계속 이렇게 호칭이 변하는데 그 호칭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어, 서술자의 개입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염두에 두고, 어, 인물, 그리고 갈등의 원인, 그리고 어, 서술자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어, 초점으로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웃음> 자 진사는 어떻게서든 해 살기 위해서 경성 남산밑과 연접한 곳에 한채 작은 초가에 거처했다. 낮이면 남산에 박갈기를 하고 밤이면 고인의 글을 상고하고 한가할 때는 한강의 고기를 낚아 노무에게 지극히 몽양하고 심씨는 어, 한결같이 품파리로 시어머니에게 봉양하더니 했으니까 진사는 남자고 심씨는 그 남자의 부인이겠죠 금년같이 특별한 해에 궁춘하여 월초에 80노모 우연히 병을 얻어 진사가 천가지 만가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빌면서 노모한 노모 후 K회복하시기를 발언하고 부인은 좋은 약을 구해 시종을들면서 회춘하시기를 하늘에 빌어본들 하늘에 매겨진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해서 지금 그 진사의 엄마가 아픈 상태죠. 불과 5, 6,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진사는 머리맡에 앉아 통곡하고 심신은 발치에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했다 어느 노비가 있어 죽반을 권하며 어느 일과 친척이 있어 초정례를 염려해 주겠는가 했으니까는 친척도 없고 노비도 없는 가난한 진사입니다. 자 불과 3일에 이르러 힘이 나요 곡성도 내지 못하고 힘이 나요 부부 엎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부친이 이르되 너희들이 이러하다 노무의 초상을 잘 치르지 못하면 부류를 면치 못하리라 그리 말고 집안을 뒤져보면 두업 양식이 있을 것이니 죽이나 끓여먹고 자학동 오, 오흥대 감댁을 찾아가면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해서 지금 꿈속에서 아버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 요사야 판타지잖아 판타지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거고 진사 놀라 깨워 부인을 깨워 몽사를 이야기하니 부부의 꿈이 똑같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상적인 요소입니다 일어나 부엌에 가서 뒤져보니 과연 두업이 있거늘 갱죽을 끓여먹고 진사가 부인에게 하는 말씀이 부인은 어머님 신체를 보시고 몸을 보존하소서 몽사가 비록 허사이긴 하나 이 죄인은 자학동으로 가버리라 만이 일가친척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의 일신을 팔아서라도 초종례는 맞춰야 아니하겠소 심시 대답하기를 첩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사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구대 심상서의 옛 따님이요 현재 전라감사의 기한 여식으로서 어찌남의 집 방비가 되려 하십니까 죄인이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라감사 전라감사 하면은 관직이 굉장히 높은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한 여식인데 이제 진사에게 시집와가지고 엄청난 가난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거죠. 심씨가 대답하기를 해가는데 다리가고 부창부수는 삼종의 떳떳한 바입니다. 임금이 욕되면 신화가 죽고 가장이 곤욕을 당하며 그안내인들 곤욕을 변하리오 부부는 한몸이니 척도 기엽과 한가지로 하겠나이다. 심씨가 가겠다고 하며 따라 나섰다. 진사가 모아지 못하여 밖에 나와 방문을 잠그고 부부선을 이끌고 작동을 찾아가니 몸밖에 숨은 군사가 아니, 썼다. 어, 군사를 대하여 말하기를 이득이 옹 대감택입니까? 군사가 그렇다 하니, 어, 잠깐, 대감을 배우고 신원할. 신원, 그 신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거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 말씀이 싸우니 통제 없어서 한 군사 통제하여 들라하거늘 어, 진사 들어가 뜰 아래 두번 절하고 땅이 엎드렸다. 대감이 보시더니 너는 어느 리덱 비복이냐? 진사가 땅에 엎드려 아르기를 비복은 종놈이죠. 에이 보면은 진사임에도 불구하고 종놈처럼 보이는 거야. 소인은 전라도 나무에 고주하는 구대진사택 비복이온데 진사님 금년 같은 별령 궁춘에 80노무님 초상을 당하시어 미처 연습 제고를 준비하지 못하시어 소인 내외를 팔려고 하여 저희들이 왔나이다.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어, 구대진사택 비복이래. 그러니까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복이라 했어. 그러니까 비복이냐 물어서 비복이라 대답한 거야. 그리고 이제 소인 내외를 팔려고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팔려고 온 거야. 자 대감이 본래 적선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너희들을 팔려고 한다면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 진사가 말하기로 5 0냥이면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대감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충로 충비로구나 해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 상전 초종 양례까지 치른 후에 와서 드난하라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놈이 아니지만 종놈인 척해가지고 돈을 구해왔습니다. 진사는 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지르러 떠나고 부인은 어 대감이 집에 남아 노비를 지내며 고초를 겪다가 두 사람이 본래 신분이 밝혀진다. 그래서 본래 신분이 밝혀진다. 이 중략줄거리를 통해서 앞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상 말하지만 중략 줄거리가 굉장히 조그마한 글씨로 돼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 대감은 그 길로 탑전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아래기를 소신이 천한 나이를 먹어서 조정에도 응당 추잡한 일만 할 것이니 신은 집으로 물러가 오리다. 전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가라사대 경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어 거짓 칭탈을 하는고 하니 대감이 다시 아뢰어가노을때 신이 어도어 전라도 남원에 거한 고대 진사 이태경을 몰라보고 천사의 노복으로 몇달부려서 오니 신의 제를 조정해 전하시오 꼭법을 바르게 하옵소서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을 짐이 전혀 모르겠구나 하심에 대감이 다시 아르기를 다름이 아니오라 태경이 금년별형 공춘에 8 0노을 초상을 당하여 연습적으로 비춰 준비하지 못하여 저의 내외에게 팔려 것을 신이 아득히 몰라보고 몇 달을 부렸어 옵니다 신의 제가 이만저만 아니하오니 이에 어, 예, 상달 하나이다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모르게 했지만은 어, 죄는 죄죠. 그, 왕의, 왕의 신하라고 볼수 있는 진사를 어, 노복으로 부렸으니까, 이제, 종놈으로 부렸으니까, 이건 국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은, 뭐, 몰랐어요, 이러면서, 어, 합리화 하려고 하는데,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자 전화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말씀하기를 태경의 호, 효성은 짐도 몰랐거늘 경이 어찌 알리오 짐이 구중군궐에 깊이 처하여 민간적자와 백성이 이같이 빈곤에 빠져있어도아득 몰랐으니 이는 경의 경이 제가경이제도 아니요 태경의 제도 아니요 이는 짐의 제로다 수원수가 하리오 하셨다 상이 친이 여기서 상은 임금이겠죠 친이 황금 일천냥과 백금 일천향과 어향 향촉 이백병과 백지 오백동을 하사하시고 조상 부의금도 하사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태경전의 어, 주제는 뭐겠습니까 어, 효심이죠 효심 그래서 자기가 종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재산은 어머니의 재산을 지내겠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윗굴의 서술상의 특징 자 언어유의를 통해서 언어유의는 일어나지 않았죠 인물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희화화 희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도 않고 해악적 분위기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아 어,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음...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이 어디지? 아 여기 있네. 앞부분이 있군요. 아, 부인은 좋은 약을 구해 시종을 대면서 회천하시기를 하늘 위로 하늘을, 하늘을 매기는 수명을 어찌 일적으로 하겠는가 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쌤, 1 번, 이 번은 바로 쭉쭉 했는데 왜3 번을 한참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 고전소설에서 서술자 개입은 거의 100이면 100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는 것 뿐이지 서술자 개입이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이 일어난지 확실히 찾아봐야 되고 개입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는지 뭐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나서 답을 3번을 선택해야겠죠. 어쨌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때, 소설자 개입은 거의 고전 소설에서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대화와 삽입된 노래, 노래, 이런 건안 나왔죠. 장면 전환을 드, 나타내는 상투어 차설, 그 다음에 차설, 각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몽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꿈을 꾼 주체들에게 부분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쌀이 두옷 있으니까 두옷 먹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려라 이렇게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생내력을 요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꿈에서 보면은 뭐그 어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선녀가 어 환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 사실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계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천상의 천관이었다 뭐 이런 것들 서로의 생사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와 B의 말하기 방식 자 A A가 어디 있죠? 어 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 호감을 얻기 위해 어, 상대를 경려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실망을 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 5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A가 좀 맞아 떨어지고 B가 틀려서 판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좋은데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B는. B는 뭡니까? B는 음, 이를 상달하나이다. 그래서 상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5번. 자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유교사상은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서로의 다른 신분의 상황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 동목을 기본으로 하는 질서로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윤리적 동목. 경제적 궁핍 등의 이유로 유기적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는 모습을 통해 유기적 질서가 당대 이상적인 지배 질서였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래가지고 자신의 신분 질서, 유기적 질서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가장 어, 그 시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남정기 이런 것들 보면은 어, 바보같이 끝까지 착하게만 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 함, 타당성, 그리고 그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진사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돈이 없어 초종리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보니 궁핍으로 인해 부모 자식 사이에 도리를 지키는 것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음을 알수 있죠 맞죠? 자, 심씨가 여식으면 또 방비가 돼 있다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본래 신문과 다른 신문이 데려했던 경우도 있었음을 볼수 있겠죠. 알수 있겠죠. 자, 심씨가 부창 부수를 근거로 진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서는 것을 보니 부사의 관계가 관계에서 유기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을 볼수 있죠. 자, 임금이 옹루를 흘리며,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옹루라고 합니다. 흘리며, 대감에게 거짓 칭탈하는 이유를 묻는 것을 보니, 아, 군신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신하가 군항에 대한 윤리적 동목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잖아. 아, 몰라서, 몰라서 실수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 대감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겨 국법을 바르게 하, 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신분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성이 반영되었죠. 그래서 귀족은 귀족답게 노비는 노비답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점이었고 뭐 꼬인 부분도 없고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고전소설은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서술자 개입이 거의 99%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